떡보라 먹어볼까 빨간 오뎅 모듬 튀김을 시켜서 떡볶이 국물에 군뿍 찍어 먹으면 더 환상이지 이 사운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수연드입니다 오늘은 짠 떡보라 가래떡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래떡 떡볶이도 맛있는데 튀김이 맛있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죠. 헤어 머리까지 있는거구나 이거는 튀김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 와우, 하나 다잖아. 얘를. 재 sure. sure. sure.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어묵이 양념을 잔뜩 머금고 있잖아요 쌀떡의 단점이 소관까지 양념이 배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념을 듬뿍 머금은 어묵이 합쳐져서 이렇게 한입에 쏙 들어오니까 더 자극적이야 <웃음> 음 야채튀김!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채튀김을 정말 안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급식 나올 때 야채튀김 나오면 다 친구들 줬거든요?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? 맛있는데요? 고구마의 비율이 많아서 그런가? <웃음> 맛, 맛있네? 또 돌돌 말아서 먹을까? 잘 말았다. 음료수 먹어야겠다. 짠. 야, 요즘 호떡 파는 집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? 김죽이 진짜 쫄깃쫄깃한 것 같고, 우리가 먹는 호떡 맛입니다. 끝! <웃음> 어, 배부르다.